안녕하세요 진아 놀아요의 진아입니다 이번엔 두번째 미니게임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살인사건이라는 미니게임입니다 엄청 무서운건 아니고 살인사건에 대한 범인을 찾아내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아닌 제가 심심해서 만든거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유비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어제라는 사실만 알뿐 언제 벌어진 사건인진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 있던 증거들을 통해 유력 용의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음... 일단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 뉴비를 봅시다 참 어제 우리 등산에 가서 놀았을 뿐이에요 그렇다 할 증거가 없네요 그 다음 뉴비 어 일단 몸치시는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주 장은? 전 집에서 놀고만 있었어요 음 뉴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마지막 뉴비를 봅시다 전 사건 당시 땐 공원에서 쉬고만 있었어요. 딱히 잘 모르겠네요. 다들 말해서도 그렇다 할 증거가 별로 없어요. 설마 용의자들 중에 범인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닐까요? 아! 언제 벌어진 사건인지 아무도 모르죠. 맞다! 언제 벌어진 건지 몰랐다고 했잖아! 그런데, 누비는 사건 당시 때니라고 말하고 했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비!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역시 범인은 누비였네요. 이렇게 이번엔 범인을 잡는 미니게임을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는 여기까지! 안녕!